네, 안녕하세요. 내가 이제 봄이 돼서 이게 쑥 처리 됐어요. 그래서 내가 밖에 가서 쑥을 뜯어갔어요. 그래서 이걸로 쑥버무리를 이제 하려고 이거 깨끗이 어, 네번 씻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식초물에다가 한한한3분 정도 이게 담갔다가 건진 거예요. 이거는 쌀가루인데 저기 가공된 쌀가루는 뻣뻣하고 어쩌고 또 무네난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 쌀가루 이거 쌀 물에 불려서 방앗간에 빠온 거예요. 이게 부드러워요. 이게 맛있어 확실 이거는 비율은 뭐딱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쑥을 더 많이 드시고 싶으면 쑥을 좀더 많이 하는 거고. 그 설탕을 안 넣네. 또 깜빡했어. 아유. 많이 하는 거고 이제 쌀가루를 많이 드시겠어. 쌀가루 좀 많이 넣고 하면 돼요. 근데 설탕을 내가 또 깜빡하고 안 넣네. 어, 이 정도에는 한 150g 정도? 달게 드시려면또 많이 하면 되고 또단거 싫으면 조금 덜 넣으면 되고 내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돼요 소금은 쌀 빨때 넣었으니까 안 넣어도 되고 돌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건포도를 여기 넣으면 또 맛있어요 불을 피고 이제 쪄면 됩니다. 다 익었네. 그리고 뜨고. 이렇게 하고. 담배가 잡고 있을 때. 이렇게 하고. 괜찮아. 이건 원래 선이로 뜯어서 먹는 거야 뜨거서 못붙겠어 뜨거워서? 아, 뜨거워서? 응좀 짠벼려줘요 아, 뜨거워 뽀물이 <웃음> 이게 봄에 쑥뽀물이 해먹는 별미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게 봄에 별미로 봄무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